부스테리에바세반드롭퍼 어, 아, <웃음>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야는데 천천히 가자 우리 시간 많으니까 <웃음> 저기 텍사스야. 안녕하세요? 어, 와봤는데요? 텍사스 안녕하세요 중국에 어반데요 아, 전당연 텍사스 텍사스에도 CU가 있네요 도시어부 갔나 도시어부 나고 도시어부 다고아 도시 한나운씨 아, 아, 오늘의 일정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? 아니요? 응. 저도요 좀 계획을 하려다가 귀찮은 것 같아서 이따 봤따 대선을 하고 어, 나여예인처럼 나와 노을 굉장히 하품있다고 욕는 것봐이 자식 아 너무 말랬네 난 창균 때문에 자녀를 떠가지고 오, 여기는 백스코입니다 백스코 두센트도 필요없고 관람 예절 초딩이야 사려 봐 사려 아니 돈을 내라는 건지 안 내라는 건지를 모 몰라 내라고 하면 내집 없기 어, 귀찮아 할텐데 차야 많이 걸어야 하므로 편안한 신발을 예인신님이라고 했어? <웃음> 어. 내가 최근 에 어떤 유튜버를 발견했는데, 너무 예쁜 거야. 너무 나. 내 스타일이. <웃음> 구독자 두 명밖에 안 된다. 영상 <웃음> 하나도 안올줄수있 이미 두 개였어. 두 명이었어. 그냥 이 썸네일을 봤는데, 너무 예쁜 음. 거야. 뭔데 알 예쁘다고. 그래서 그 사람이 쓴다는 틴트를 사봤어. 어. 야, 부산은 까마귀가 많은가 봐. 갈매기? 부산. 아니 까까거리잖아 리부산 <웃음> 갈매기 노래가 있잖아 부산 갈매기 어 이런 것도 있네 연결성네 u f o 갖고 멋있다 그러니까 과천 막 이런 데 있나? 아니 어디에 있지? 근데 뭐 원래 어. 있었는데 응? 음? 그거 뭐, 김남주만 모아두는 그 갤러리 캘로 응. 만든다고 탄생 500년 맞아요 몰라만 그쪽으로 옮겼다고 탄생 100주년, 100주년? 응. 나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상당한 탄생 100주년 2,101년 2,101 난 <웃음> 업곱살이 켜서 부석탱이 좀 같이 지우라 오늘 <웃음> 네, 센스 없게 2월 22일까지도 아니고 2월 20일까지만 할까 <웃음> 뭘 모르시네들 아, 맞아요. 아, 좀아족 아, 서아요 아, 맞아요. 아, 맞아 아, 맞아요. 아, 맞아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가 날찌다기! 아, <웃음> 어, 부산 시립 미술관 재밌네요 안녕하세요. 교수님입니다. 흥미롭고 무서운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. 이해가 잘 안됩니다. 설명에 도스트가 우리가 없어. 됐었어. 이해를 했을까? 과연? 더 오래 봐야 되니까 무서워. 오히려 무서워. 어. 부심이 끝. 4분 걸어서 있는데 다음에는 뭐 버스 온대? 22분 걸려서 가면 된데 대치사고리 앞에 어. 걸왜 여기서 걸까? <웃음> 나도 그 생각했어 <웃음> <웃음> 와 날씨 진짜 좋아, 착구 <웃음> 시간이 많아서 해운대도 가고 알리 알리 광알리 광안리도 가고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봐, 잘 봐. 이번 정구장은 태운대입니다. 야별물라지도 많이. 어. 어. <웃음> 이게 국배인가 봐? 먼저 할머니 국배인가 봐. 국배? 먼저 할머니 국배. 먼저 <웃음> <원주> 할머니 국배. <웃음> 와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다. 우와, 빨리 돌아갈 뻔했어. 킹받아. <웃음> 어, 진짜 나 봐봐 윙크해주세요 와 윙크를 잘하네 에리바해운 우리 날씨 너무 잘 왔다 다영이 일로와 다영이 와여기나 안녕 저 진짜 비둘기? 겁나 <웃음> 큰데? <근데? 웃음> 아! 무서워 아 비전카메라 가져온다 는안 가져왔다 너바보고멍청이 똥이야? 어. 아! 따지다 진짜 이렇게 귀엽네 강아지! 멍멍! 해운대 끝! 밥 영? 먹으러 가자 온면도 파네. 온면온면와 여기 연예인들이 짱 많이 왔네.